아 요즘에 이제 어쨌든 마스크 쓰고 머리를 잘라서 그런지 마스크 끈이 끊겨 이게 끊기더라고 내가 한 여섯 명 정도를 <웃음> 물어줬어 <웃음> 뭐 어떻게 자르고 싶은데? 앞머리가 너무 휘어가지고요. 음. 앞머리 휘는 걸좀 따르고 싶거든요. 아, 이거? 네, 휘는 거. 아, 기본적으로 머리 자체가 네. 여기가 많이 쉰다 그래가지고 이걸 자르고 싶다는 거잖아. 그죠, 그죠. 그럼 여기도 자를 거냐? 그죠. 그면 결과적으로 너무 머리 앞머리가 짧아지는 거야 아, 근데 중요한 네. 건 너는 지금 자르고 싶은 생각은 없잖아 앞머리 같은 경우도 앞머리가 짧아지고 싶진 않아요 그치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뻗침때문에 머리가 네. 자르고 싶다는 거잖아 그죠. 머리를 말릴 때 네. 조금만 어떻게 트릭을 하면 네. 그 이게 살짝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안도 아. 없잖아 있어 그리고 네. 또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이 정도 머리에서 네. 지금 위에 머리가 이렇게 짧고 앞머리가 이렇게 긴 상태에선 똑같다고 생각을 해도 윗머리가 짧고 밑에 머리가 길어 숱이 이제 음. 이 안쪽에 숱이 별로 없기 때문에 네. 밑에 속, 속머리가 너무 길기 때문에 받쳐줄 수 있는 머리가 없기 때문에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경향이 있어 그리고 네. 반곱슬머리에서 파마를 했기 때문에 네. 머리가 뻗치는 경우가 있거든 네. 근데 그거는 드라이로 어느 정도 만져서 할수 있는 거고 이거를 자른다 그래가지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 아, 네. 내가 드라이를 만져주면 무조건 해결은 돼 그렇지만 네. 그 본인이 드라이를 할수 있는 입장이 아니니까 이렇게 말렸을 때 어느 정도만 나올 수 있게끔 형이 알려줄게 아, 네. 겨울이기도 하고 네. 어, 그래서 머리를 많이 안 자르면서 이 방해되는 거는 좀 없애긴 할 건데 어떻게 네. 없애지는지 한번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우리 손님이 말씀하시는 게이 부분이 머리가 많이 뻗친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좀 잘라 달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손님을 이해 시켜 드려야 될게이 부분을 자르게 되면 어 사실은 이거 잘라서 없어질 것도 아니에요 곱슬머리가 약간 있고 그 반곱슬에서 어 파마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더휘어지는 거예요 풀리지도 않으면서 계속 이대로 아마 자르지 않는다면 뭐 가겠지만 결과적으로 이 부분을 많이 자르기 싫어하시는 분이니까 적당히 정리하되 이거를 드라이로 머리를 어떻게 풀어 해치는지 이 부분을 좀 한번 제가 오늘 집중적으로 좀 보여 드리려고 그 다음에 이제 커트는 필수로 한번 정리하는 거 한번 보여 드릴게요 투블럭 아니고요 약간 댄디로 자르실 건가요? 네네 그래서 정리하듯이 똑같아요 이렇게 좀 잘라 주시면 되고 이렇게 라인 정리를 잘해 주시고 아 요즘에 이제 어쨌든 마스크 쓰고 머리를 잘라서 그런지 좀 조심히 잘라야지 안 그러면 어떻게 돼? 마스크 끈이 끊겨 이게 어... 끊기더라고 어... 내가 한 여섯 명 정도를 <웃음> 물어줬어 <웃음> 그래서 이렇게 좀 머리를 정리를 해 주시고 마스크 조심히 잡아서 머리를 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어쨌든 개인 위생이 철저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정리해서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 라인 정리해 주시고 그래서 약간 댄디하게 그다음에 밑위에거좀 내려주시고 물 한번 살짝 뿌려주시고 자 윗머리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투블럭 아니니까 그 위에 남아있는 머리 끝에만 살짝 정리를 해주세요 그리고 머리를 오늘 많이 자를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정리만 한다는 생각을 갖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라인도 정리해 주시고 이러면 벌써 한쪽이 다 끝나가지고 두 번째는 안 봐도 될 정도로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옆머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끝나는 거죠 자그 다음에 뒷머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두상이 짱구머리네 그지? 네. 어 좋은데? 네. 짱구머리니까 약간 우리가 좀 어느 정도만 쳐도 짱구가 지탱이 돼서 너무 좋죠 그래서 이렇게 좋은 머리를 갖고 태어났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네, 이렇게 라인만 좀 정리해주세요. 이럴 때 각도는 거의 그냥 두상하고 같이 이런 목 주위의 그 선하고 같이 올라가는 정도의 위로, 어, 한 70도, 80도 정도 들어서 잘라주시면 될것 같아요. 음, 우리 각도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는 90도, 80도 안 돼요. 이거는 보통 한 60도. 70도 60도 이렇게 위로 위로 60도 이런식으로 머리를 정리를 해주는거예요 겨울이라 많이 잘라, 잘라서 막 이렇게 춥게 보이는 것보다 약간 이렇게 좀 정리해서 오늘은 좀 잘라 드리는게 맞는것 같아요 날씨가 진짜 많이 추워졌어요 그러면 또 이쪽도 끝 자 위에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두피 쪽 다는 게 아니라 약간 위에서 살짝 끝에만 걸치는 부분만 잘라주시면 돼요 이게 다듬는 분들은 좀 편하죠 이렇게 좀 천천히 조금씩만 이렇게 잘라주시면 얼추 이 선에서는 아주 깨끗하게 나오죠 이렇게 좀 잘라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거의 이 정도는 80도 정도 들어서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자 옆머리도 마찬가지 아까 우리가 올렸던 부분처럼 약간 투블럭은 아닌데, 윗머리 펌, 이제 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남겨드려야죠. 그리고 마스크 조심해서 잘 하시고, 살짝살짝 살짝 해가지고 댄디하게, 그냥 약간 댄디하게 잘라주실 겁니다. 이거 진짜 마스크 나도 무시 못해 한 하루에 한 두세 개는 끊기는 것 같아 바쁠 때 이게 잘 잘려 끈이 이거 철로 만들어주면 안 되나? 안 돼? 이쪽도 많이 뻗치네 여기도 좀 많이 뻗쳐 전형적인 반 곱슬머리에다가 펌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많이 뻗치거든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걸 자꾸 잘라내도, 네. 어, 지금 당장 우리가 화면상에 내가 보여드릴 때는, 어? 네. 당연히 또 잘라서 없어졌으니까 괜찮을 수 있어. 근데 이제 네. 본인이 이제 집에서 손질할 때는 정말 마이너스야. 힘들어. 네. 똑같아. 어, 오늘 방송만 잘나가면 뭐하냐? 그렇죠. 어, 그래서 내가 드라이를 해서 네. 보내지 않잖아. 네. 우리는 다 그냥 머리 감겨서 네. 거기까지만 하는 걸로. 앞머리 부분 같은 경우는 여기가 많이 뻗친다 그랬으니까, 게딱 잡고서 뚝 자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힘들죠? 자 그래서 앞머리 자를 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앞에서 지금 윗머리를 많이 자르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게 앞머리랑 윗머리 부분을 자르게 되면 이 부분을 자르게 되면 또 똑같이 여긴 뜨겠지만 결과적으로 앞머리 또 뻗치게 돼 있어요 왜냐면그 머리카락 양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를 최대한 밑으로 45도 정도로 쭉 내려서 끝에만 자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머리를, 앞머리를 많이 자르지, 많이 자르지 말아달라고 하니까, 일단, 대신 뻗치는 건다 잘라달라고 하는데, 어떤 모순이 있긴 해요. 근데 우리가 그건 해줘야죠.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밑으로, 위에 머리가 안 잘리게, 밑에 머리만 이렇게 45도로 밑으로 쭉 내려서 잘라주시는 거예요, 앞머리는. 런쇼로 잘라드리면 되죠. 그러면 윗머리는 많이 안 잘리고 밑에 속머리만 좀잘른다는 생각을 하고 잘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드라이로 머리를 정리하는 걸 가르쳐드리면 되고 이렇게 밑으로 45도 밑으로 다시 오도록 완전히 우리가 손을 내린 상태에서 밑에 최대한 이렇게 잘라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잘라 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선이 좀들뻗지지 봐봐 그래도 이런 음, 상태에서 이제 머리 말려 주면 되고 여기 위는 정리가 할 필요가 있긴 한데 아, 네. 그 바로 윗 단계에 있는 2층에서 너무 짧으면 되니까 네. 이 부분을 수술 조금 더 잘하면 좋겠어 아, 네, 네. 어, 그래서 여기 위는 정리하듯이 살짝 끝에만. 탑 부분 제일 위쪽 탑 부분을 살짝 잡고서 끝에만 살짝 정리해 를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반 반곱슬에서 머리가 파마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휘어지는 부분들이 끝에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끝 부분을 살짝살짝 정리만 해 주시면 지금 머리 스타일이 유지가 되는 데 아주 좋죠. 그리고 끝에 머리 뻗치는 거는 전혀 상관없고. 그래서 머리를 이런 식으로 옆부분 같은 경우를 질감 처리 할 때는 똑같이 위에 거은 상태에서 속에만 살짝 이렇게 쳐주시면 머리가 붕 뜨는 걸좀 막을 수가 있죠 오늘 한 가지 팁은 자이 부분 같은 경우가 많이 뻗치는 것 때문에 힘드신 분들은 거의 머리를 감고 와서 만약에 머리를 이렇게 감았다 왔습니다 머리를 감고 오셨다 보내요 그래서 이렇게 감고 왔으니까 이런 식으로 물기가 있을 때 미리 앞머리 말릴 때 약간 앞쪽에서 이쪽 방향 방향은 이쪽이야 이쪽으로 머리를 말려주는 거아요 살살 눈 떠봐 살살 요렇게 방향은 이쪽으로 바람이 갈수 있게 머리를 말려주는 거 이쪽으로 이런 식으로 머리를 말리고 아, 이쪽.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갈수 있게 다 말리고, 이쪽은 또 이쪽으로. 뻗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머리를 말려주는 거 그러면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할거요 그래서 그러니까 앞머리는 펌할 때 약간 굵게 해가지고, 나중에 풀어놓는 것도 좋아. 말려주면 지금 당장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머리가 안으로 잘 들어가죠 뻗쳤던 부분들이 없고 그지 어, 그래. 그리고 여기 위는 이렇게 만져주면 되잖아 어. 그러니까 요 말려서 뭐를 할 생각을 해야지 안 말린 상태로 그냥 해버리면 네. 어떻게 돼? 머리는 뻗치게 돼 있어 음. 젖어서 네. 젖어서 지금 돌아다니게 되면 네. 그냥 머리는 다시 그 웨이브가 싹 들어가기 때문에 네. 어, 머리가 금방 또 뻗칠 수가 있으니까 말리기만 잘 말리면 네. 스타일이 나온다는 거지 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 나오는 걸 보여드리고 한번더 마무리 할게요 여분들께서그 머리를 어, 손님이 자르라고 해서 자른다고 하면 그 부분은 좀 마이너스니까 좀 사후 설명을 통해서 그거를 잘르게 되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를 좀 먼저 인지할 수 있게 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도 괜찮다고 하시면 그때 잘라주는 걸로 하시는 게 맞죠 어, 어차피 손님들 맞춰서 머리는 해야 되니까 어, 저희 집은 거의 손님들 한 80% 정도만 어, 손님들 80% 정도 맞춰 드리고 나머지 10에서 20%는 저의 의견을 충족하게 말씀을 드리고 나서 네. 안 되는 건안 된다 말씀을 드리고 해서 해주시면 훨씬 더 손님들의 어떤 어, 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겠죠. 어디 나갈 때 꼭. <목소리> 머리를 말리고 나가는 게 맞는 거야. 그래서 네. 드라이로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말리는데 이 네. 부분을 그냥 펴서 말리지 말고 네. 펌을 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손으로 이런 식으로 약한 바람으로 해서 네. 머리를 이렇게 이렇게 좀 고기고기하게 더 만든 다음에 네. 어. 자,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일단은 그 라인 같은 경우도 잘 닦고 옆머리, 어, 지금 같은 경우 보시면 아, 보시면 지금 이쪽 머리 오른쪽부분도 앞머리가 뻗쳤던 부분도 잘 내려갔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뒷머리나 이런 라인도 고개 아까만 숙여보세요 이렇게 라인도 약간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됐고 어, 그 다음에 앞머리 부분 이쪽 뻗쳤던 것도 다 돌아와서 이제 안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머리를 잘 말려주라는 거죠 결국엔 자 초보명사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화이팅 블랙형 <웃음> 구독,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웃음> 알림 설정 <웃음> 꾹